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신생 유튜버 샌디입니다. 제가 이번에 새롭게 유튜브 채널을 오픈을 했습니다. 우선 최근에 있었던 생소한 일들을 조금씩 올리기 시작할게요. 미국의 일상이니 조금 특별한 컨텐츠가 아닐까 싶어요. 나중에 제 채널이 성장한다면 좀더 재밌고 획기적인 아이템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서 뮤지컬 오디션 공고가 났어요. 원래는 안 되는데 연습하려고 학교 스터디룸에서 눈치를 보면서 노래 연습을 하는 영상입니다. <웃음> Summer night, my whole life turned day. One summer night, the stars were shining bright 자, 1번 그대로 노래 가사처럼 슬프게 One summer night, the stars were shining bright One summer dream, made of fancy winds means... yeah.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변동적으로, 조금 밝게 내가 어두운 역할이 안어면서 One summer night 약간 음을 올려야 될것 같아 One <웃음> One summer night The stars were shining bright One summer dream made with fancy wings One summer night The stars were shining bright Once I'm a d e a m made l o o h e a n s e winds That summer night, my heart won't b u i l e down I could not die, i o s not for you Each time I pray for you I was at home, but I think t w t e r n e o e t e give a sight s i r h t e o s e is my mind Don't say a word Then I can't run in wild And the next day, I'm going to study f o s 다운타운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너무 도서관이 이쁘더라고요 근데 다음날은 제가 연극 비평 수업에서 친해진 친구 카이리랑 같이 카페에 가서 달달한 케이크와 커피를 마셨어요. 저는 애플파이를 선택을 했죠. 정말 맛있었습니다. 사실 시험은 시험이고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스트레스 풀겸 친구랑 같이 싸복 뚫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는 인터내셔널 클럽에서 열리는 쿠키 하우스 만들기를 했는데요 저는 못 만들고 친구만 만들었어요 저는 어, 건축에는 좀 소질이 없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버니 토끼들이 와가지고 토끼들을 맞었어요 It's a video. It's a video. What? <laughs> <laughs> it's a video. I <laughs> o And then you send it i h e s t a k i n a i t You can unload it in your Facebook channel. s h o m b l e your George. feet, you move your seat, George. The r <laughs> e you go. y e a feel free know, to know, tag us well, on it's it's like, Instagram. b e n h e s a n baskets, all, all one word. n h e s b a s e 그리고 다음날 저는 인류학 수업 때문에 어 <웃음> 해골들이 어떤 종인지에 대해서 외워야 했어요. 이게 근데 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놨어요. 징그럽죠 여러분들. 그리고 드디어 대중말하기 수업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미국에는 이제 파운드랑... 피트, 마일 이렇게 단위를 쓰잖아요 근데 이게 공통은 저희 한국이 쓰는 것처럼 센티미터, 킬로미터, 킬로그램 이렇게 세요 그래서 제이라는 친구는 이 단위를 바꿔야 된다고 펄스웨이즈 스피치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자료가 웃긴 게 있어서 하나 보여 드릴게요 피트랑 마일을 연관지어서 외우는 방법이었어요 5,280피트가 1마일이라고 하네요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직접 아마존에서 수료증을집구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수료증을 첫바로 받았습니다. 하하. <웃음> 영상 보시죠. And so this 이 t u d e n t every single speech I was blown away by the amount of research that they had n I took a look at their, uh, their citation page and it was just like e h like over sources there's only three So <laughs> it's awesome. it. it. kind of 받았습니다. i uh, 하 영상 t 시죠 아쉽게 됐지만, 제가 상을 받는 영상은 친구가 찍었는데 실수로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 저는 코리안 컬처 앤 랭귀지 클럽에서 펀드를 받아서 코스코 피자를 사러 갔어요. 아, 근데 내게 30분 동안 걸으면서 드느라고 팔 빠진 줄 알았어요. 사실 지금도 팔이 좀 뻐근합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찍은 영상이에요. 근데 영상을 찍으니까 바로 버스가 오네요 그리고 버스를 안전하게 타고 무거운 피자를 내려놓고 저는 좀 편하게 온것 같아요 걷는 것보다 낫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파스타로이고